닉들이 아, 직까 지금 2이밖에안 됐어? 공0년생공0년생이에요 공구, 공구? 00. 공. 왜? <웃음> 저희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또라 u n g Kung Kung Kung Kung Kung k u 옆에 친구는 처음 보는데. Kung Kung k u 얼굴 이게 해봐 마스크 마스크 내려버렸아 아, 그래 아알것 같아 알것 같아 어. 맞아 너는 좀 말이 없었어 그리고 너랑 채원이 사이에 유리가 있었어 어? 아닌데 영서 영서 승재 영역 출제했던 애 그치 걔 그때 정승재 영역 해가지고 걔가 언어 영역처럼 아 맞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영서야 김영서 아, 아. 니네가 코로나 때 그러니까 2월달에 우리 니네가 2020년 2월달에 들었잖아 1, 2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누구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구나. 본 친구들 2 0 19년 아, 19년에 들었어 다음 애가 있었구나 아 생선님의 편지 발표할 때 같이 안 들었구나 그전 애들이구나 그런가, 아, 그러니까 그렇구나. 이거 딱 짓자마자 아. 바로 처음 먹기 왔죠 아, 그랬어요? 야이 문제만 풀면 나 집에 갈수 있거든. 오케이. 아니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. 알았어요. 알았어. 그러지 말고 알았어요. 알았어요. 학생들한테 한 마디 하고. 제가. 어. 어떻게 공부하셔라. 화이팅 <웃음> 잘했어요. 이제 가. <웃음> 자네도 일로 와서. 자네 이름 뭐라 그랬지? 빨리 빨리 빨리 한마디 하고 리이팅 그래! 이제 가! 기다릴게요 아뭘 기다려 안돼 아 한번만 뭐를? 뭐, 뭐 하려고? 아 만나줘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려고 아이 남소 나눠요 어? 담소 담소? 네 다섯시에 하... 또 곧바로 적어있는데 아요 미팅 있는데 어. 아 빨리 끝나세요 그럼 뭐. 너뭐밥 먹을 거 아니야? 밥안 먹었잖아. 네. 어, 위에서 밥 먹어요. 내가 내가 사, 사줄 테니까 위 빨리 올라가. 언제 오실 거예요? 어, 들릴게. 들릴게. 어, 올라가. 아 진짜. 어. 어. 어. 어. 이게 마지막 문제에서 시간이 좀 남아서. 지금 또 바깥에 남학생 또 기다리는데 이거 끝을 안 내고